1 곱하기 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많이 보여드리면 은 네. 5, 4 이렇게 되면 은 네. n 곱하기 n-1 곱하기 네. n-2 곱하기 네. n-3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어, 선생님! 질문해도 돼요? 네. 요렇게 하나씩, 왜 이렇게 5 다음엔 4 하고 그 다음엔 3 하고 이렇게 돼요? N. n-1, n-2, n-3, N 그러니까 5를 가, 그 어떤 하나가 다섯 네. 개를 다 가지면 은 나머지 애들은 아, 네. 아니지. 만약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. 어떤 친구가 한 개를 가졌어요. 그러면 네. 다음 친구는 한 개를 못 가지죠. 아, 이미 가져간 거니까요. 네. 네. 그럼 그 다음 친구도 한개 가져갔어요. 그럼 다음 친구는 두가지못 가지죠. 아, 그래서 이게 수자가 줄어드는 거예요? n-, n-가 되는 게? 네. 아, 그럼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네요? 네. 아, 그렇구나. 네네네네. 아, 음. 근데 음. 여기서, 네. 만약에, 이렇게 나타냈을 경우에는, 네. 오, 팩토리얼, 이렇게 해가지고, 네. 오, 사, 삼, 이,